제338조 경매, 간이변제, 충당 제1항 질권자는 재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9조 유질계약이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에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의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항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하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